안녕하세요, 막냉이에요. 오늘은 에이든이랑 제가 가이바이브 대결해서 지는 사람이 퀴즈 내기 해볼 거예요. 그거네! 특정년 가이바이브 이벤트 있잖아요. 네, 그 하고 계세요? 무려 내가 서른 마흔 다섯 번 이겼단 말이야. 서른 마흔 다섯 번? 네. 혹시 발 사이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얼마나 이겼어요? 한 마흔 아홉 번인가. 저는 흑정 녀한테 자꾸 지거든요 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레이든이라도 이겨보시려고 가위바위보를 준비해 왔어요 아또 나한테 도전쌤을 내네 항상 나한테 지는 거아니요 알아요? <웃음> 게임하나 레이든 뭐 근데 질 준비 되셨어요? 내가 어. 이길 텐데 언제든 덤비십시오 호호. 일단 시작하기 전에 롤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그 종이 앞에 가위 두장 바위 두장보두장 이렇게 있거든요 네 한판할 때마다 원하는 카드를 내시면 돼요. 총 6판 할 거고 비기면 은 무효고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 만들 필요 있나? 그냥 갈위바보 하면 안 되나? 아 이게 맛이 있단 말이에요. 맛집이네요. 게임 시작할게요. 네. <웃음> 어? 팔이 안다. 좋아요. 됐습니다 같이 뒤집어줘요. 네. 하나, 둘, 셋! 탁! 탁! 승리!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돼서 저한테는 이제 가위가 한장 남고, 보두 장, 바위가 두장 남고 막냉이한테는 이제 보한 장, 주먹 바위 두 장, 그리고 보두 장이 남네요 네, 가위 두 장이 남네요 그러면 하나, 다시 뵙게요 호내 네. 네. 좋아 내세요 네. 좋아 <웃음> 하나, 둘, 셋, 셋! 가위! 아싸! 이겼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어서 준비했어요 네, 내세요 하나, 둘, 셋! 제가 또 이기게 됐네요. 언제 막내기가 이길까요? 제가 졌으니까 퀴즈 제가 낼게요. 가위바위보 승리 보상 상자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어, 1번. 1번? 모험의 증표. 모험의 증표? 2번. 아르헨리의 파편. 아르헨리의 파편? 3번. 돌파복권 돌파복구권? 4번. 토벌 추천서. 어, 토벌 추천서도 뭐 정답을 내가 다 알려 주네. 5번은 고대 석판. 고대 석판은 내가 지금 여기서 힌트를 주지 않을게요. 승리의 피토리. 끝.